두번째는 뭐였어요? 스퀘어 원랭스죠? 스퀘어 원랭스 자 그러면 스퀘어 원랭스에서 스퀘어 원랭스예요 스퀘어 원랭스에서 어, 뭐야, 만나면 광장이야? 자, 스퀘어 원랭스에서 스퀘어란 뜻은 무엇인가? 어? 무엇인가? 무엇인가? 자, 스퀘어라는 뜻은 이제,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전에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는 삼각이라는 뜻을 했잖아요. 삼각. 삼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스퀘어라는 거는, 자, 여러가지 의미 중에 어 사각의 틀 사각의 틀그 다음에 육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 그 다음에 그, 공원할 때, 공원이나, 공원이라든가 위치를 얘기했을 때, 광장이라는뜻잖아요 광장. 네. 요런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육명체, 사각의 들정류명체 광장.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 음. 사각의 입체. 사각, 의 입체. 요로 유로 요로한 뜻이 있고 왜이 단어를 대입해서 썼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봅시다. 우선은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사, 사각의 입체란 뜻도 이제 맞는 거고, 정육면체죠. 주사위 정육면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각의 특징을 띈 틀, 사각의 틀, 그 다음에, 이, 이 자체의 광장, 공간이란 뜻, 이 모든 걸 내포하고 있다, 있는 게이 스퀘어란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트라이앵글 원랭스는 거의 8번 포지션에서 대부분 커팅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앞뒤 좌우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뒷면이니까 여기가 8번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 포지션에 8번이 되는 거고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그쵸?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시스, 이제 두상에서의 좌측이니까 4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5번 그 다음에 반대에 있는 면은 여기는 1번이 되겠죠. 1번 되겠죠. 어, 1번이 될 거야. 그러면 뒤에서 한 평선으로 일자를 자르는 거에서 덧대어져서 이제는 어디 어디 부분을 같이 커팅을 해주냐 이 육면체에서 나머지 각져있는 1번과 4번과 5번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양쪽 사이드까지 포지션을 이동을 해서 커팅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죠? 아까는 8번에서 다 오버다이렉션에서 한 지점에서만 잘랐다면 자 이제부터는 포지션을 이쪽에서 가서도 이쪽으로 가서 아까 그림이랑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오버다이렉션을 한다고 해서 화살표를 그린 게 아니고 시술자의 위치를 실제로 이 위치로 가서 자른다고 라 해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니까 자 8번에서 한번 잘라서 가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8번에서 자른 가이드가 양쪽에 가이드가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쪽의 가이드를 가지고 시술자의 포지션이 8번에서 4번으로 이동을 한채이 가이드에 맞춰서 이 사각형 정육면체의 틀 그대로 요렇게 커팅을 좌측에서 한번 우측에서 한번 이렇게 잘라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렇죠 코너 그렇지 자 엄밀히 말하면 아직 코너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좌측에서 우측에서 한 번씩 잘라줬죠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처음에 1번의 트라이앵글은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자 형태를 좌측과 우측에서 한번더 잘라줬잖아. 그러면 스퀘어 원랭스는이 일자 형태에서 코너 부분이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180도에서 0도죠? 0도에서 180도가 되는 거죠. 수평선이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45도 지금 보면 0도에 180도에서 90도에서 단면을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로 펼쳐졌을 때 대략적으로 한 45도 정도 이거는 0도죠 이 각이 45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0도 이렇게 됐죠 어. 45도 정도의 각이 틀어져서 코너에, 코너에 잘린 단면이 이루어지는 원랭스 커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포지션은 스퀘어 원랭스에서 4번, 5번, 그리고 8번. 자, 요렇게. 물론, 자, 4번에서 5번, 8번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다듬어 준다면 두 가지 포지션을 더 추가를 한다면 어느 포지션을 쓰겠어요 여기서 8번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4번을 먼저 잘랐잖아요 그럼 4번 8번을 한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 6번이 되는 거고 그쵸 숫자를 이렇게 바꿀까 가운데를 8로 갈까 여기를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8번에서 우측 5번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5번에서 갔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어떤 포지션을 7번 포지션 그러면 커트에서 코너를 정리한다 라고 하거나 코너 정리 또는 모서리 제거 라고 하는 거예요 코너 정리한다 또는 모서리 제거한다 이제 커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트라잉글 뒤에서 봤을 때다 일자로 떨어지는 것에서 조금, 자, 45도의 앵글이 생겼다라는 거는, 어,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자, 봐봐요. 앞전 시간에 제가 이제, 앞전에 들으셨던 분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신, 응, 어안 계실 수,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자, 원앵스그 다음에 제가 섹션이 갖는 그 감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섹션이, 섹션이 주는 그 뇌에서 지각하는 감각들이 조금씩 있다고 했어요. 자, 수평선이 주는, 코리젠탈 섹션이 주는 그 감각, 어떤 감각이 있어? 정적이다. 정적이다. 그 다음에 지지제, 지지하다. 받쳐준다. 어. 가로 섹션이 주는 그런 감각에는 그런 감각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세로 섹션 버티컬 섹션이 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나 감각에는 뭐가 있어 호리존탈 섹션이랑 반대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 다음에 얄쌍하다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이애거널 사선 섹션이 주는 그런 감각이나 느낌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제가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자유분방함 그런 감각을 다이거늘 섹션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적인 트라이앵글 원랭스에서 딱 45도 각도가 정답은 아니니까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른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히 45도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 이런 각도가 생기는데 그래도 90도의 절반을 기준삼아 45도를 이야기 했을 뿐이고 정답은 아니니까 이 각도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원랭스의 이런 사선의 의미가 딱 생겼다는 거는 자, 정적인 거에서 뭐가 더해진다? 버티컬 보다는 다이거늘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움, 그쵸? 일자로 칼같이 자른 거에서 모서리 제거, 코너 정리를 했잖아요. 약간의 자연스러움이 어디서 어떤 커트에서 더 가미가 됐어? 트행잉글 커트 플러스 스퀘어 원랭스로 왔더니 약간 자연스러움이 이제 조금 가미가 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뒤에서 봤을 때딱 일자는 아까 트행잉글원랭스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이 모서리 제거까지 했을 때 약간 이 느낌이 나오는 거는 스퀘어 원랭스 그 다음에 라잉글 원랭스는 8번 포지션에서 대부분 오버다이렉션에서 대부분 짜른게라잉글 원랭스고 그 다음에 스퀘어 원랭스는 4번, 8번, 5번을 대표적으로 쓰고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포지션이 6번과 7번 포지션이다 라는 거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트라이앵글은 겉에서 보여지는 형상 이제 폼이라고 하죠 아웃라인이 약간 삼각형 오징어 꼴뚜기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원행스라고 하지만 스퀘어 원행스는 이 형태의 이 스퀘어 형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뜻은 비슷하긴 하죠 아무래도